네, 안녕하세요 세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밥에서 거지가 되는 방법을 네,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거지가 되려면 거지에 걸맞는 복장과 딥이 필요합니다 오.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저분한 티를 아, 얻을 씨. 수 있는지 오 이런 거 좋아 이 색깔 가운데 지금 이상한 사람 얼굴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걸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문방님 뭐야 <웃음> 와 진짜 상남자 자 그러면 은다 같이 한컷 찍어볼까요? 준비하시고 찰칵 됐어요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 저희의 아지트입니다 yeah. 이츠넷 금융의 서비스 매매치의두 번째 2인승의 아 2인승이 아니라 차고 두 대짜리의 남락포드 아파트 13 <끝> 위치만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뭐 색깔도 민트에다가 여기쯤입니다 8만 달러에두비클릭 자보시면 저희 집 앞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민트색으로 포인트가 돼있고요 1층 2층까지 있고 여기 앞에 나름 길도 있어요 8만 달러짜리인데 이 집주인분이 앞에서 기다려있는 모습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사람이고요 재질을 보시면은 뭔가 살짝 컨테이너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 컨테이너 같은 느낌 옆에 보시면은 집이 많이 낡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정도면 8만 달러면은 그어 제가 계산해볼게요 대충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여기는 남의 집 창문이야 이 발사 그렇지 근데 굉장히 깨끗해요 집 주변에 뭐 쓰레 같은 거 없고 1억 있는 거지 뭐, 아니 솔직히 뭐였지? 자가가 있으면 거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급하니까 그 여기 나름 차고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 제가 시민차를 뺐다가 차고 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는 거지니까 내 소유의 차는 없는 거야 지금 아하 자 품격 있는 거지를 위해서 단두 대밖에 주차가 불가능한 차고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널적한 내부 공간 나름 노트북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? 오 여기 문이 있다 8만 달러짜리 집 보시면은 내부가 굉장히 단초하네요 테이블 나름 준비가 돼있습니다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뭐 화초 같은 거 있고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있던 거고 냉장고 나름 있어요 가스리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요리가 가능한 모습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? TV가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하지만 킬수 있을 겁니다 어? 자 지금 TV 보시면 라즈로 있죠 즉치 가운데에도 라즈로가 있는 것을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 내부 어어볼게요 같이 살고 있는 팀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풀스가 있는데 여기? 은근 잘 사는 모지 방이 여기 하나고 화장실! 지금 안에 누구 있어요? 아 공백님 안에 지금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재촉을 하면 안 되겠죠? 이 파랑색으로 이제 포인트가 된 모습. 이 거울 나름 디테일 괜찮고요. 생각보다 깨끗해요. 오케이. 일단은 아파트 나가볼게요. 저희가 이제 이 집에서 먹을 식량을 구해와야 됩니다. 음식을 어떻게 구합니까? 동량 아하 여기쯤이 괜찮을까? 자 여러분들 여기 어때요? 여기 터. 동량 준비 아하. 여러분들 감정 잡으세요. 감정. 빨리 슬픈 표정 지어. 우리는 어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. 아픈 집쇼. 어 저기 있는 대머리 분이 저에게 돈을 뿌리고 있어요. 지금 이곳에는 노숙자들이 다섯 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. 이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했어요. 아니 저쪽에 보시는 닉네임이 지오디오인 노루가 보이는군요.